오늘 친구들이랑 놀기로 했는데 친구들이 다 여자친구가 생겨서 아무도 없다 하지만 괜찮아! 나 혼자 재밌게 온천에 놀면 되지 혼자도 재밌게 놀수 있다고 여자친구가 뭐길래 나를 배신해? 친구들 정말 너무한다니까 하지만 괜찮다고 나 혼자 오늘 재밌게 놀 거니까 <웃음> 물이 너무 뜨끈뜨끈해서 기분이 딱 좋다. 맞아, 나도 기분이 너무 좋아. 자기도 기분이 좋아? 어? 자기를 보니까 더 기분이 좋아. 내 심장이 뜨끈뜨끈해. <웃음> 이 물보다 내 심장이 더 뜨거울 거야. 응. 음. 아! <웃음> <웃음> 왜 여기 커플이잖아? 그겸이 솔로가 더 좋단 말이야. 아, 진짜. 온천에 왜 커플들이 있는 거야? 정말 극혐! 하지만 괜찮아 오늘 혼자서 놀이터도 놀면 되니까 놀이터에는 커플이 없겠지? 자기야 내가 밀어줄게 아 진짜? 너무 떨린다 자기야 근데 나 그네보다 저기 뺑뺑이 도는 게더 재밌어 어 그래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가지. 응? <웃음> 그래 자기야, 자기야. <웃음> 자기는 역시 나만의 지금 음, 상자. 음. <웃음> <웃음> 자기가 있어서 참 행복하다니까 저거 빨리 타러 가자이 그래. <웃음> 커플들은 혼자서 못 하나? 이 둘이서 꼭붙어다녀서뭐 하는 거야? <웃음> <웃음> 커플들 <웃음> <웃음> <웃음> 정말 극혐. 에이, 진짜! 그 커플이 없는 세상으로 갔으면 좋겠어! <웃음> 어딜 가든 다 커플이 있어! 솔로들은 도대체 어디서 놀라는 거야? 눈치 보여가지고. 그 솔로들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걸까? 어?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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빛이 나는 솔로 두두두두두 얘들아 하지만 걱정마 솔로들도 편하게 놀수 있는 그런 곳이 있대 어디? 어? 바로 구독 얘들아 바로 솔로들이 편하게 할수 있는 솔로를 위한 타워야 이런 갓갓 타워라니. 마치 와본 적 있는 것 같지만, 그래도 갓갓 타워가 분명해. 그래. 정말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. 솔로분들은 기죽지 마세요. 꽃길만 걸으세요. 와. 왜? 남친, 여친. 그게 뭐종? 저는 그런 거 몰라용. 진짜 몰라용. 아니, 솔직히 굳이 커플이 될 필요가 있나용? 지금부터 솔로의 장점을 말해보죠. 일단 좋아요, 행복해요. 우후 솔로 만세, 커플 망해라, <웃음> 망해라. 어 이거 되게 엄청 솔로를 어,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탈출입인가봐 어? 위안이 되는 맵이네 이렇게 떨어져도 하나도 기분이 안 나빠 너왜 떨어졌어 너 커플 되려고 하지 아 무슨 소리야 <웃음> 나 완전 솔로야 자, 나 그, 평생 솔로 그리고 모솔들 괜찮아요 외로울게 뭐있나요 <웃음> 먼저 돈을 아낄 수 있어요 시간도 오, 많이, 많이 남아둡니다 자유분방하죠 그치 커플 되면은 서로 속박하게 바쁘다고 너 어제 어, 어디 갔어 이런 서로를 이제 속박한답니다 자기개발에도 도움이 돼요 그쵸? 어, 뭐 이렇게 뭐... 데이트할 시간에 공부할 수도 있고요 쓸데없는 감정소비 안해요 그쵸? 뭐 굳이 뭐 싸울 필요가 있나요 솔로면? 얼마나 좋아요? 히히히히히 근데 좀 약간 슬퍼 보인다 웃음이 히히히 이러는데요? 자 뭐가 좋을까요? 커플, 못솔 솔로? 당연히, 모소리죠. 뭐 이거, 제작자님, 모소리신가 봐요. 힘내요, 같이. 커플들, 꽁냥꽁냥 하는 게, 부럽다고요? 솔직히, 부럽죠. 하하하하. 네? 부러워. 안 부러워요. 왜요? 저는, 솔로로서의 자부심이 있다고요. 그래, 평생, 무, 평생 솔로로 지내라. 어? 그, 그래요? 부러워요. 아니요? 괜찮아요. 으아, 이러다가, 커플파로 넘어갈 듯 빨리 솔로의 장점을 생각합시다 솔로분들 <웃음> 기념일 없으니 편하죠? 커플은 기념일 챙겨요 와우 그래서 그만큼 힘들고 부담됩니다 솔로는 자신의 생일만 챙기면 되니까 얼마나 편해요 히히 <웃음> 솔로는? 오? 위대해요! 두둥탁! 연애할 때, 좋은 점만, 있는 게 아니잖아요? 그치, 그치. 맞죠, 맞죠. 그런 게, 역시. 맞지, 맞지. 야, 제작자님, 참 솔로인이시네. 연락 안 되면, 답답하죠? 서운하고, 고구마를, 천개 먹었어요. 그렇지만, 솔로는? 못솔은 그럴, 필요가? 업종 연락 때문에 싸우는 커플들 엄청 받고 그러다가 헤어지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리고 내 가족들과 친구들과 더 많은 뭐지 어떻게 하지 시간을 분야! 보낼 수 어! 있어요 눈치도 안보고 오로지 자신이 내가 <웃음>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까 부담도 거의 없앵. <웃음> 솔직히 연애보다 썸이 더 설레용. 맞아. 뭐요? 그러면 솔로가 아닌 거 아니야? 굳이 연애할 그만. 필요가. 하지만. 음. 네. 썸을 타도 어차피 난 솔로야. <웃음> <웃음> 하하. 하하. <웃음> 하. <웃음> 하! 이 웃음은 뭔지 눈물을 흘리면서 웃는 것 같은 밥값도 안 즐거워요, 안 즐거워요. 보통 1인분만 내죠 <웃음> 밥값도 1인분밖에 안 내대 히히히히 눈물의 웃음 슬프다 그리고 밥뭐 먹지 리스에한 명이 줄어들어요 후후 좋겠죠? 와 완전 좋겠다 혼밥을 누릴 수 있어요. <웃음> 좋은 건가요? 혼자 밥을 먹는다고? 식탁은 제 겁니다. 아 식탁도 자리가 넓지. 그리고 남친 여친 생각 대신 부모님 생각을 할수 있어요. <웃음> 와효자네 우리 모두 부모님께 효도합시다. 하하 하하 하 하하. 전화번호 목록도 한 자리가 비어요. <웃음> 좋 <웃음> 좋은 건가요? <웃음> <웃음> 나, 좋은 건 좋은 거지 연락처 찾기가 쉽잖아 솔로 천국. 야 역시 솔로가 좋다니까 그치? 맞아. 꿈에 전 남친 전 여친에 나오면 꿈에서 깨어나서 악몽이지 거 그치? 일어날 수가 있어요. 맞아요. 와 악몽도 안끌수 있고 너무 억지 같죠? 인정 <웃음> <웃음> 그렇지만 분량을 채워야 돼요 방금 없었어요 어쨌든 네뭐아 그리고 주말에 <웃음> 이분 수다쟁이시네 시간도 많이 비워져요 주말에는 놀아야죠 그쵸 누구 근데 혼자 논다고? 너무 슬픈 거 아닌가 귀찮을 때는 그냥 안 나갈 수 있지 그치 안 나가도 됩니다 커플룩 쪽팔리게 잊고 다닐 필요 없고요 커플링 따위에 회오리 따위에 돈을 쓸 필요가 없다고요? 커플분들 뭐 미리 어 되게 참신하다 사항극 상한극. 아니 사극이 아니지 점프맵 말하겠는데 혹시라도 화나셨으면 죄송합니다 그저 한 솔로의 소신, 발언일 뿐이에요 그리고 별 권태기라는 걸 모르고 <웃음> 모르고 살수 있어, 있어요 이건 사랑스러운 못술분들한테만 해당 되겠네요? 얼마나 좋아요! 느낌표 빵빵빵빵 올라가세요! 야 이거 진짜 어, 솔로분들한테 위안이 되겠네 3개월 동안 업데이트했던 타워를 드디어 완성했습니다. 아, 3개월 동안 만들었대요. 와우, 열심히 하셨네. 역시 솔로라도 그런가? 시간이 많으신가 봐. 3개월 동안 한 번도 안 쉬고 만드셨겠지? 역시 그래, 솔로가 최고라니까. 시간이 없으면은 이런 타워도 만들지 못해. 아, 시간이 없지, 시간이 없지. 음, 카톡하고 막 연락하고 이러서 바빠서 시간이 없어. 솔로들을 위한 타워를 깨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<웃음> 하트. 하트도 있어. 와. 어! 이분 빛이 나는 솔로다! 와, 빛이 나는 솔로, 솔로. 좋아요 자, 어쨌든 여러분들 솔로분들은 하면 좋을 것 같은 타워를 해봤는데요 솔로분들 너무 힘들어하지 힘들어하지 마시고 어, 솔로는 이렇게 많은 장점이 있답니다 맞습니다 네, 솔직히 커플이 좋긴 해요 뭐? 예에 현실 얘기하지마! 자 어쨌든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세요 솔로분들 파이팅 화이팅! 뿅! 구독! 뿅! 좋아요! 안녕!